목수캠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퍼티 기초작업에서 퍼티인데요 퍼티는 우리가 기초작업 6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가 이물질을 제거한다 2단계가 이물질을 제거했으면 거기다가 퍼티를 할 퍼티를 퍼티를 하고 그 다음에 건조를 시키죠 건조를 시킨 다음에 샌딩을 하잖아요 샌딩. 샌딩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다가 프라이머를 유성을 칠하든 수성을 칠하든 칠한 다음에 다시 건조를 시키는 2단계 거기 있는데 거기서 2단계 우리가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퍼티 포티, 퍼티를 하는데 퍼티 나름대로의 또 단계가 있어요. 그걸 그걸 퍼티판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퍼티를 잡는 방법까지 이걸 갖다가 <웃음> 저희 학원에서 저희 학원에서 만든 나름대로의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음,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티는퍼티는 어, 사용에 따라서 퍼티가풍고 있는 공기 집을 제거를 안해도 안안 되지만은 우리 필름에서는 그 공기를 제거를 공기 집을 제거를 안해주면은 필름을 붙이고 나면 필름이 표시가 돼요.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하면서 어, 정리가 정리를 하는 걸 갖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티 이, 이 통은, 퍼티 통은 반드시 가운데를 누르고 따야지, 가운데를 안 누르고 따면은 세상 없는 장사도 이 통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누르면 안 쉽게 열린다. 이거 말입니다. 이렇게 열리면은 이렇게 퍼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A급 아, 퍼티니까요. 있으면은, 자, 퍼티를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면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공기하고 받는 순간 얘는 굳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공기를 차단을 지켜줘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퍼티가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이 퍼티가 보면은 송골송골 공기구멍이 있는데 이한 번씩 잠깐만요. 이렇게요. 이걸 없애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세번 정도 반죽을 하면은 없어져요. 한번두번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반죽을, 반죽을 해준다. 그래서, 최초의 퍼티를 여기다 가져왔고, 가져왔으면은, 가져왔으면 여러분들이 퍼티를 갖다가 반죽을 통해서 공기집을 제거시켜준다.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이 제거가 되겠죠? 제거가 되면은,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이 줄을, 이렇게, 그거에요. 마음속으로 넣는 거이거든요. 그 다음에, 음, 해라. 헤라 키만큼, 헤라 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헤라의 이 넓이만큼 퍼티를 여기다가 갖다 놓는 게 중요해요. 여기다 갖다 놓는데. 그러면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으면은 한쪽은 이쪽 헤라에다가 대고 이렇게 그어주고요. 이렇게. 한쪽은 이쪽에다 대고 그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헤라 키만큼 이렇게 퍼티를 못 쳤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놔야 이렇게 갖다 놔야 이걸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떼가지고 퍼티를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헤라 키만큼 헤라 넓이만큼 여기서 정리해서 가져온다는 거이 과정이 잘못되면은 지저분하게 돼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은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갖다 놨으면은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죽을 한다. 반죽을 했으면은, 반죽을 했으면은, 마음속으로 가운데 선을 굽고, 마음속에 선을 굽고, 헤라 키만큼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정리해줬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와라. 이렇게. 이걸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걸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연습이 되면은, 여기 연습이 되면은, 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필름을 필름을 한 장을 붙이시고 한 장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 또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여기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실습하는 게 실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퍼티를 퍼티를 여러분들이 다루는 걸 다루는 걸 다루는 걸 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티를 다루다가 퍼티가 딱딱해지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버려주시고 버려주시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퍼티가 딱딱해진 걸계속 하면 안 되니까 버려주시고, 다음에이걸 가지고 다시 떠서 다시 떠서 이렇게 잡고. 제가 주로 볼 것은 이걸 갖다가 얼마만큼, 얼마만큼 숙달을 시켜주느냐, 이걸 볼 거거든요. 이때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고, 퍼티가 한,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퍼티가 한 방울 남아있으면 그게구 굳어가지고 모래가 돼요. 그 모래를 갖다가 퍼티를 하면 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래가 된 놈이 이렇게 홀로 있거든. 얘를 떠다가 여기다가 딱 조작을 해놔요. 예? 조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퍼티 아 퍼티 판가 그 다음에 헤라를 가지고 최초에 퍼티를 짜가지고반죽가 하는 그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